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평구청 아나운서 신뢰인입니다. 요즘 날씨 너무너무 좋죠. 아,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도 덩달아 좋은데요. 제가 오늘은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요즘에 카페를 가도 그리고 영화관을 가도 심지어 구청에서도 정말 무인 민원 발급기,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군 이벤혼터에 키오스크 체험존이 생겼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함께 체험존으로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키오스크 그 체험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네. 제가 잘온거 맞나요? 네 맞으세요 아 어디 있을까요? 네, 저희 이쪽에 키오스크 체험존이 준비되어 있으세요 우와 이 기계가 그음용 키오스크 시고요 여섯 가지의 테마가 준비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체험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와 굉장히 많네요 근데 이거 그럼 결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제하실 때는 본인의 카드를 쓰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준비된 교육용 카드가 있으셔서 이걸로 결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여섯 가지나 있어요. 요즘에 진짜 사람이 직접 주문을 받지 않고 이렇게 기계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패스트푸드, KTX, 무인미원 발급기, 커피숍, 영화관, 은행. 이렇게 효지가 있어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패스트푸드부터 한번 주문해 볼까요? 매장에서 더블치즈버거, 베이컨버거 세트. 와, 이거 진짜 같은데요? 수량은 넉넉하게 한두 개씩 주문할까요? 사이드 메뉴 감자튀김이랑 치킨랩. 당연히 감자튀김으로 일단 가야겠죠? 콜라랑 스프라이트, 저는 스프라이트 그래서 26,600원 나왔어요 이걸 발제해볼게요 투입하면 오, 정성! 짠짜잔! 제가 이번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한번 써볼게요 저희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많이 사용하시죠? 아 진짜 너무 많고 굉장히 복잡해요 이 중에서 일단 오늘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한번떼 볼게요 주민등록표는 무료네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지문인식기에 엄지,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올려주세요 오! 오. 지문인식기도 있어요 오, 발급 완료됐어요. 뚜둔!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커피숍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키오스크 이 기계 영어로 써있어서 조금 힘든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솔드아웃은 매진 품절이라는 뜻이래요. 테이크아웃 어, 메카노 한잔 뜨거운 작은 거 슬럼 없이 바구니 담기, 마스터 카드 결제 해주 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들이 정말 현재와 유사하게 돼있고또 이렇게 카드로 직접 결제할 수 있어서 현장이랑 너무 유사한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을 직접 해보시고 가시면 현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오스트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분 이베혼터에 전화 문의하셔서 직접 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릴게요.